Thank you.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귀티나는 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귀티나는 패션은요. 출근룩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 Power of Color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색상의 힘을 말합니다. 많은 유명 브랜드들은 요 내추럴 컬러와 모노톤 그룹을 중심으로 컨셉을 정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 내추럴과 모노톤 중심으로 컬러를 형성한 매장에 가보면요. 편안함과 안락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색상 자체로 귀티나 보이고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전에는요. 이 색상들이 귀티나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 유명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심플한 디자인을 전개한 곳이 많습니다. 전에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는 특별한 디자인을 많이 했었고요. 옷을 구매할 때도 특별한 디자인한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옷들은요.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리지 않기에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살면서 터득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코트입니다. 이 코트는요, 이 좋은 퀄리티의 코트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입을 수 있고요. 입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귀티나 보입니다. 단색을 구매하시면요,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도 매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코트의 색상으로는요, 이 블랙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밝은 색상의 옷도 장만하시면 좋겠는데요. 밝은 색상으로는 요 화이트와 베이지, 카멜, 브라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셋업입니다. 이 정장 한벌 세트로 구매를 하세요. 이 다양한 모양의 정장옷이 있는데요. 기본 스타일로 심플한 정장을 고르세요. 이유는 실증도 안 나고요. 심플한 디자인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어떤 중요한 모임에 참석한다면 이 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캐리어 오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랙 정장은 필수입니다. 이유는 블랙은 사람을 카리스마 넘치게 만들고요. 이미지를 깔끔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이트 셔츠입니다. 역시 이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는요. 인상도 깨끗하게 보이고 아주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 블랙과 화이트와의 조화가 된 옷들을 즐겨 입으며 유명 연예인들도 즐겨 입는 필수 코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에 블랙 터틀넥과 화이트 셔츠와 코디를 해보세요. 세련되고 기티나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롱 베스트와 벨트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다양한 모양의 베스트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기장도 다양하고 원단도 다양한 베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롱 베스트는요. 키도 커 보이고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으며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양한 컬러의 스웨터입니다. 우리가 매번 입을 옷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옷, 즉 다양한 컬러의 스웨터가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본인 얼굴에 맞는 다양한 컬러의 스웨터를 장만하시고요. 이 스웨터도 너무 두꺼운 것을 장만하지 마시고요. 블레이저 안이나 코트 안에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장만하세요. 다양한 색상의 스웨터를 장만하셨다면 목도리 대신에 이두 색상의 옷을 함께 믹스 매치하여서 이 목도리처럼 연출하셔도 됩니다. 여덟번째는 다양한 색상의 팬츠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색상의 팬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팬츠도 유행에 민감한 팬츠보다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좋은 퀄리티의 다양한 색상의 팬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번째는 향수입니다. 나만의 향수를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직 향수가 없으시다면 본인의 향수를 선택해서 향으로, 눈으로, 아름다운 대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는 액세서리 첨가입니다. 즉 스카프나 모자입니다. 이번 연도의 스카프 트렌드는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코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스카프는 우한 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이서 있는 자세나 걷는 자세, 앉은 자세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이 자세는 그 사람의 이 생각과 현재의 위치와 내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한 자세와 마음으로 또한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전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세요.